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 고품격 전문 야매채널야매지식보관소입니다 이번에는 그 지난번에 예고 드렸다시피 버벌 엔지니어링 우리말로 언어공정이라고 할수 있죠 어, 이것에 대해서 주제를 다룰거예요자 지난 시간에 인디언 명칭에 대해서 어, 어느 것이 옳은가 다뤘었죠 아메리칸 인디언 이 인디언이라는 명칭 괜찮다 이런 결론을 냈었어요 이번에 다룰 버벌 엔지니어링의 의미를 제가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어, 인도는 뭐 누가 써도 뭐 크게 관계 없다 이런 의미로 제가 결론을 내렸었죠 근데 이버벌 엔지니어링도 주제도 주제지만 요 명칭의 특성이 좀 그래요 막연히 인터넷 어디에서 제가 봤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통용되는 용어 같진 않아요 따로 정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인디언처럼 갖다 쓰기로 했습니다 야매 지식 도가수가 그 이름을 가져간듯따더히 네? 인디언처럼 음. 이렇게 네. 제가 그래서 더블 엔지니어 이라고 주제를 정해서 요거 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서 지금 썰을 풀어갈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인디언 명칭에 대해서 주제로 삼고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여러분하고 공유를 했었는데 그러자마자 또 공교롭게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라는 미국 메이저리그 소속 팀이 팀명을 교체할 거래요 어처구니 없죠 인디언스가 인종차별적인 팀명이래요 인종차별적인 팀명이래요 그래서 14일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원래 이 얘기는 그 전부터 나왔대요 우리는 뭐이 전통의 이름을 고수할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못 버티고 교체를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클립랜드 인디언스의 이름을 바뀌어요 바꾸... 정말 누구를 위하여 이름을 바꾸는 걸까요 누구를 위하여 그, 어, 인디언스라는 이름은 바뀌나 그럼 그 역사에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원래 1901년 야 거의 뭐 20세기 시작하면서 창단했네요 음, 그때 이름은 스파이더스벨 음, 그래서 로고도 이렇게 생겼고 상징도 이렇게 음, 거미로 했었고 하다가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미국 최초의 원주민 출신 야구선수 루이스 쏙팔리시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분을 기리는 의미에서 클리브랜드에서 인디언스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클리브랜드에서 최초의 아메리카 원주민 야구선수가 활동을 했었대요. 그렇지만, 뭐, 이분이 뭐, 여러가지 뭐, 여건상 큰 활력은 못하고, 이제, 안타깝게 이제 떠난 걸로, 그게 15년부터 이렇게 이어준 이름이에요. 어 거의 뭐, 100년 넘었네. 전통 있는 이름이었는데. 근데, 보세요. 그, 아메리칸 인디언스라는 이름을 만든 것도 인디언 야구선수를 기리는 의미에서 했잖아요. 유래도 아주 의미 있고 좋았어요. 그리고 또 바꾸면서 인디언 특유의 그 강인하고 용맹한 이미지를 담으려 했다. 이런 의미로 부여를 한 거죠. 처음에 그 로고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여러 번 바뀌어요. 뭐, 논란이 있어서, 뭐 말들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좀, 세련되게, 자, 나름, 바꾸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래로 바꿔서, 이제, 아직 바뀌기, 직전에 로고가, 이렇게 귀여운 인디언 모습으로 하고 있어요. 이분, 이, 이 로고 이름이 와우추장이래요. 와우추장이란 건실제인물도 아니고, 유래는 알수 없어. 근데 하여간 이름이 와우추장이래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좀더 생각해봅시다. 미시간 주립대 스파리탄이라는 이 마크와 마스코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미국은 대학팀도 프로팀처럼 다 마스코트도 있고 팀 명도 있어요 어. 미시간 주립 때 스포츠팀의 마스코트를 스파르탄이라고 정했답니다 어. 이 스파르탄 아시죠? 바로 어, 유명했죠 유명하죠 스파르타가 그 원래 그렇게 뭐 아는 사람만 았는데 거의 뭐전 세계적으로 딱 이름과 끝발을 날려버렸죠 이 뭔 개소리야? 이분 그렇죠? 어, 그런데 요게 또 걸고 넘어지려면 걸고 넘어갈 수 있는 소, 문제 소지가 좀 있어요. 스파르타의 상징 색깔은 그린하 화이트인데 스파르타 그리스 스파르타의 상징 색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고 미시간 주립대 상징이 그린이에요. 그린하고 화이트. 실제 그 스파르타 상징 색깔인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미시간 주립대. 에스파르타의 상징이 그리는 화이트인데, 그래서 미시간 주립대 구호가 그 주장이든, 아니면 뭐, 응원단 리더든, 고, 그린! 하면은, 그 후창으로, 고, 화이트!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보세요. 화이트 들어갔죠? 여기 인종적인 요도가 있잖아요. 색깔이 나왔잖아. 피부빛, 피부빛. 응? 이건 뭐, 그러면 이건 뭐, 백인들 이거 비하는 거 아니야? 어? 안 그래도 아까 그 와우추자 있잖아요. 인디, 이름 이름디아이고뭐 로고도 빨간색이래 그래서 이거 인디언 비하하는거 아니냐 막공격한 논리가 그거예요 그럼 미시간 주립대도 어? 하얀거 어? 하얀거 소스이고또그 스파르탄이라는 백인 종족 을 백인에 대한 인종차별 아닌거야? 어? 이렇게 걸고 넘어갈 수 있겠죠? 또는 그때 뭐 나왔을 때도 이거 백인 우월주의 아니냐고 응? 왜 이렇게 페르시아 놈들은 찌질하고 못된 놈 나오고 왜, 왜 그리스 전사들만 착한 놈이고 멋있고 정의 편이야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 표현이다라는 비판이 많았어요 스파르트... 300 그, 나왔을 때도 응? 그럼 이거 미슨한 주립자에서 스파르트을마스크트로 썼으니까 이건 백인 우월주의 아니냐 이거도 불편할 그수 있, 있, 있잖아요 근데 다아였시피 이게 두 가지 논리가 딱개똥같은 소리다 이거죠 백인 표방했다고 백인 인종차별 운운하는 저 역사는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백인 상징이라고 했다고 해서 우월주의 이것도 웃기는논리예요 아니 도대체 인디언이 어디가 어때서? 어? 인디언이 어디가 어때서? 인디언을 상징으로 하면은 그거는 인종차별 그리스 전사를 상징으로 해보면 그건 우월주의야? 이 논리도 웃기는 소리예요 이런 소리 나으려면 똑같이 인디언을 상징과 로고로 쓰면은 이것도 인디언 우월주의 이런 비판이 나올 오히려 다 정당한거야 어? 아주 웃기는 소리예요 이것도 근데 홍같아 보세요 <웃음> 세상 어느 병신이 자기 이름을 비하하는 <웃음> 의미를 갖고 만든게 했어요 어? 스파르탄이나 인디언 전사나 둘다그 캐릭터가 가진 멋지고 어? 간지나는 이미지를 자기 팀의 상징으로 하고 싶어서 갖다 쓴 거예요 근데 백인 전사는 뭐 우울주의고 흑인 아니 인디언 전사는 참, 이런 개똥같은 논리가 세상에 어딨어 근데 참고로 여기 나온 그 인디언 전사는 미세관 주립대의라이브러리할수 있는 바트머스 대학교의 스포츠팀 상징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비판 비판을 받고 천진는 바꿨대요. 더 이상 이 인디언 전사를 탁트버스 대학의 로고로 쓰진 않는다고 해요. 어, 저는 참 그래서 안타까워요. 인디언에 대해서 한번 탁차를 해봅시다. 미 대륙의 원주민이었지만 결국 그 백인들에게 밀려나서 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보호 거의 뭐 격리구역, 제가 지난면 개토라고 비유를 했죠. 영역 싸움에서 밀려나서 그런데 이렇게 그들과 전쟁하면서 그 인디언 전사들이 굉장히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적기었지만그 전투가 끝난 후에 이 인디언 전사들에 대한 굉장한 존경심 비슷하다? 그런 거를 아마 백인 군인들도 가졌다고 었 봐요. 그래서 이거, 이거는 이거 다양한 인종의 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야구, 뭐 미식축구뿐 아니라 많은 스포츠팀에서 이 인디언 이름을 땄어 어, 뭐. 아카치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무슨 뭐 인디언 추장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테버스 대학교에서도 아 이게 어떤 다른 이름이 있었을까? 네, 그런데 그건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땄어요 그리고 이 스포츠 공부 미국 무, 무기에도 인디언 관련된 이름을 붙는 경우가 많아요 보세요 미국 스포츠팀에 클리블랜드뿐 아니라 여러 군데서 지금 인디언 명칭을 인용해서 자기 팀 이름과 로고를 만들었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또 이런 비판 같지도 않은 비판을 받고 많이 사라졌다고 해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유명한 바로 그이토마호크미사리이에요잠수함에서 바로 쏘아올릴 수 있는 그런 미사리이죠 유명하잖아, 또. 아파치에 이게 얼마나 간지나요. 미국에서 뭐 무기 만드는데 응? 최강 군대 아니야 미국이에요? 아, 그인디 관련한 그명칭들 붙이는 게 이게 다 리스펙트지. 이게 뭐 자기 들에다 무기를 뭐 비하하려고 갖다 붙였었겠어요 세상에 어느 그런 비용신들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여기서 이제 드디어 제가 하고 싶은 주제를 말하겠습니다 언어적 공작은 언제나 정치 공작에 선행합니다 버블 엔지니어링은 폴리티컬 엔지니어링에 선행한다고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선행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냐 제가 봤을 땐 백인들이 인디언이란 이름이 이제 설치되는 게 아주 싫은 거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야 인디언들 재해 없으니까 이름 붙 따지마 이럴 수 없잖아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슬그머니 어 인디언스 이름 붙인 거 인종차별해요 이렇게 교묘하게 이런 언어적 공작을 통해서 자신들의승원 정치 공작을 일어나갈 그 묵밥을 깐 거예요 왜냐 인종차별이라고 해서 반대하면은 이 반대에 반대할 사람이 없거든. 그러면 슬며시 인간의 존재감과 상징들을 미국이 헤게몬에서 밀어내고 있죠. 자 여기서 여기 또 헤게몬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왔는데 이 단어의 뜻을 알려드리면 <웃음> 아좀 어, 어려워요. 어. 어려운데 그냥 간략하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문화적 패권. 요러, 요렇게 이해하면은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럼 또 문화적 패권은뭔 소리냐 아, 에이 그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한국 사람이 알아듣겠죠? 예 그렇게 믿고 하, 넘어갈게요. 결국 그들이 이런 버벌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거는 바로 백인들의 인디한 존재감 지우기죠. 백인들의 헤게몬를 다시 장악하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한 이런 공작이라 저는 봐요. 이거 누가 가르쳐준거 아니고 이거. 제가 관찰하고 결론 내린 의견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지켜봐주세요 근데 제가 또 깊짝이 든 생각인데 인도가 이게좀 국력이 좀 세지면서 인도에 속시그 로비를 한게 아닐까 어? 어? 이런 음 아니, 부론는 제가 또좀 상상 뭔 개소리야 그렇죠 원래 인디언이면 인도 사람인데 왜이 아메리칸 인디언들 어? 원주민들이 내 이름 가져가 그래서 이, 인도 사람들은 아주 힘이 나쁜가 이렇게 또 따지고 들면또 막상 체감. 가뭔 개소리야! 이런 거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음, 바, 봐요 음. 자 근데 일단은 다시 넘어가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요 명칭에 대해 문제점 이식을 다시 도차라면은 봐요 마스코트 교체운동에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원주민 야구편이래요 즉 인디언스들이 아 우리 인디언스 괜찮다 아 우리 레드스킨 좋다 어? 난, 우리, 이름을 따서, 푸야고팀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데, 왜 바꾸냐? 바로 이런 거예요. 어? 저 이거, 인디언 일가족들이, 지금, 그, 인디언 팀명을 딴, 그, 야구, 아, 이건 풋볼 팀, 그 워싱턴 레드스킨스 팬들이라고 해요. 원주민 팬들. 그, 가족들, 자기네 그 상징을 딴, 연구팀을 응원하러 이렇게 왔어요. 이분들, 자랑스러우니까 이렇게, 데... 가, 일가족 다 동원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미식 축구라고 하죠? 이름은, 워싱턴 레드스킨스예요 음. 근데 요거는 약간 좀 인디언스랑은 좀 다르게 어, 논란의 소지가 좀 확, 다분히 확실히 있어 왜냐면 요 레드스킨이잖아요 미국에서 피부색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혐오고 어, 차별이다 이런 의식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레드스킨스란 말은 많은 경우 경멸적인 의미를 담고 많이 쓰였고요 어. 그래서 요거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아무튼 근데 그 워싱턴 팀은 그 레드스킨스로 팀명을 정하고 딱저그 이건 인디언에서 인디언을 상징으로 삼았어요 여기 있잖아요 근데 막상 레드스킨스 인디언은 별로 빨갛지 않고 오히려 그 인디언스는 오히려 레드스킨인데 <웃음> 레드스킨스는 오히려 빨갛게 안하고 인디언스가 빨갛게 했는데 아무튼 근데 저는 비극적으로 레드스킨스도 이제 더이상 모욕의 의미가 아니라 인디언의 자랑스러워 할만한 캐릭터로서 이제 그 상징이 바뀌길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그런 기회가 바로 워싱턴 레드스킨스였는데 하도 이제 정작 인디언들은 좋다고 하는데 5만 뭐 백인들이 지들이뭐 꽤나 신경 써주는 것처럼 어? 인종차별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바꿨는데 그래서 안타까워요. 왜냐면 원주민의 문화가 미국에서의 그 세계모니를 이제 장악하게 되면 은 그때는 더 이상 레드스킨스가 경멸의 의미가 될수 없겠죠. 백인들 보고 화이트라고 해서 걔네들 화 안내요 인종차별이라고 느끼지도 않고 근데 인디언들을 보고 레드스킨이라고 하는게 아 그래 나 레드스킨이야 좋아 이렇게 되는게 오히려 당연한 경지에 와야지 저는 진짜 인종차별이 없어진 세상이라고 보거든요 왜 화이트는 괜찮고 레드는 나쁜거야 레드 자체가 왜 나쁜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세, 레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상이 돼야지 진짜 인종차별이 없는 세상이 된 거고요. 붉은색이 나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레드를 정밀의 의미로 썼던 게 나쁜 거지. 붉은색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차별이 없으면 인디언이란 명칭도 차별이라고 느낄 수 없는 거고, 그들의 피부색인 레드 스킨도 더 이상 차별의 의미로 안 쓰는 경제가 되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저는 봐요. 참고로 그 인디언 피부가 미국의 맹렬한 햇빛에 그을려서 좀 붉게 보인다 해서 레드 스킨이라고. 분린데요 한때 홍인종이란 말도 들어봤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홍인종이라고 불렀던 때도 있었어요. 자 보세요. 보세요. 레드스킨스란 이름아에 흑인, 백인 그리고 원주민까지 다 대동단결해서 오늘 인종적인 그런 편견과 경계를 허물고 있잖아요. 아니 인디언들이 자기들이 좋고 자랑스럽다는데왜 다른 인종들이 나서서 뭐차별했나 이게 자체가 웃기는 소리예요. 아 그리고 이 흑인 아저씨는 자칭 인간 레드스킨스라고 인간 그 마스코트라고 하면서 자기 본인이 비공식적이지만 막 자기가 그 레드스킨스 인간 마스코트라고 자칭하면서 막 엄청 열심히 막 여혈적으로 응원하고 막그리 유명한 아저씨래요 이제 할아버지고 지금은 돌아가셨다고 막 뉴스 기사에서 나, 나왔던 것 같아요 암튼 그 인디안 관련한 그 팀명으로 응?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하나가 돼서 응원하는 거 이거 보기 좋지 않았어요? 좀 그랬는데 진, 내가 말하고 싶은 게 텍사스 레인저스의말로 진짜 사라져야 할 이름이에요 뭐 이런 건왜 아무도 아무도 언급을 안 하는 거야 이거 나중에 그, 이거 영어 자막으로 좀 내야겠어 그 텍사스 레인저스도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팀이에요 서부지구리고 당연히 텍사스 쪽연고로 하겠죠 근데 왜 텍사스 레인저스가 사라져야 할 이름이냐면 200년 전 미국 이제 건국할 때죠 텍사스 이제 미국에 병합되고서 그 텍사스의 질서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민병대가 창설됐어요. 거기서 그 유래를 해요. 그그 그 역사를 쭉 가보면 미국 인디언들과의 그 악연이, 악연이 또 있어요. 그 민병대 이름이 바로 레인저스거든요. 레인저스가 인디언들 무자비하게 학살하는데 굉장히 일조를 하고 큰 역할을 한 역할을 했어요. 미국 뭐 정주 군인은 물론이고 이렇게 미국은 이제 일반 민간인들이 무장한 나라잖아요 그그 그 무장한 민간인들도 엄청나게 인근인들을 학살하는 데앞장을 썼어요 뭐냐 우리나라 그 제주 4.3 사태 때 정규 군인들이 가서 그 만행 저질른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 서, 서북 청년단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그런 그 무장한 민간인들 이렇게 떨어이 아니라 그렇게 악행과 학살이 있어야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때 그 레인저스들이 우리나라에지 따지면 그 서북 청년단 같은 짓을 인디언들한테 했던 거예요 이러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좀 알았던 분들은. 참으로 좀 안타까워요. 인디언스라는 이름이 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 여기서 이제 인디언스 문제는 마무리 짓고 그 다음으로 제가 또 미국에 있는 현상을 좀 말해볼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